안녕하세요. 네모 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테이퍼 블레이드 1 슈팅 스타를 접어볼 거예요. 색종에는 3장이 필요합니다. 우선 이 프레임, 프레임의 핑크색, 저는 원은색이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시면 이 색이 위로 오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이것을 전부 펼쳐주세요 다음에 이 양면이 가운데로 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에 이쪽 선이 있습니다 이선 그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겨 접어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다음에 이선 그리고 이 틈새 이선 그대로 안으로 접어가지고 윗부분을 눌러서 사각주머니 하나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남은 세부분데도 똑같이 눌러 접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안쪽에 또 벌릴 부분이 생겼습니다. 이 부분도 그대로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. 이러면은 프레임 전기형이 완성입니다. 다음 이 코어를 접어볼게요. 코어는 나오고 싶은 색깔이 뒤로 가게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그이 다음에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다음에 또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, 이러면 코어도 원하는 색깔이 나오도록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다음에는 그립을 접어보겠습니다. 그립은 원하는 색깔이 뒤로 가게 해서 가로, 세로로 접어주세요. 자 다음에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해서 접는데 얼마정도 띄어서 접어주세요 자좀띄어줬습니다 그대로 선에서 약간 이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제 다음에 또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해서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접고 여기 가운데에 네모가 생겼는데 여기에 꼭지점 부분 꼭지점 부분이 여기 이 부분에 다도록 접어주세요 자 가운데 네모의 꼭지점에 맞게 접었습니다. 다음에 뒤집어서 그대로 오므려서 접어주면은 그립이 완성입니다. 자 우선 이 코어를 프레임 안에다가 끼워 넣겠습니다. 자 다음에 여기 이 부분만 안으로 펼쳐주세요.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면이 이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 겹만 접어주세요 이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다음에 여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되돌리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다 접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여기 프레임과 코어를 동시에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. 최대한 발려 접고 이 가운데에다가 그립을 끼워 넣어주세요. 그러면은 슈팅스타 완성입니다. 한번 봐요. 안녕!